자 우리가 하나님 할때 누구 누구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그렇죠? 그렇죠 뭐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죠. 근데 야곱이 아주 장계가 많은 인물이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살해 위협을 받고 이사람이 집을 떠나 하란에 있는 삼촌 미스터라반한테 가는 중에 어디에 지금 어디에서 자고 자다 일어났죠? 예 맞습니다. 예, 똑같은지 베데리라 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죠. 거기에 이제 광야에서 <웃음> 잘못하면 거기 뭐 사자나 호랑이 나타나서 호랑이는 없겠지만 야수가 나타나서 딱 먹어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런 위협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꿈에서 이제 보여주셨죠. 아마 모르겠어요. 이때 야곱이 처음 이렇게 하나님을 듣기만 하다가 이렇게 실제 하나님하고 대면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는 이제 야곱이 이제 일어나서 뭘 드리죠? 하나님께? 예. 배 예. 지금 예배를 드리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라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자, 우리가 오늘 주제가 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듯이, 어, 연단의 관영을 거쳐서 한 20년 미스터 라반한테 연, 연단을 받고 이제 사람이 바뀌죠, 야곱이. 자, 그런데 여기서 예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자, 그러면 오늘의 우리의 주제도 이제 예배가 무언가를 이제 좀 살펴볼 텐데, 자, 그 지금 우리가 그냥 남이 들으니까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참 많죠. 근데 사실은 예배가 뭐냐면 i 십이라고 영어로 워십, 서비스라는 그, 그 말도 있고요. 그런데 예배는 뭐냐면, 모죠 예배가? 한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행위 정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예배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자, 우리의 주, 그 구약에, 자, 여러분들은 이제 저하고 시간을 많이 보냈으니까, 우리 구약에서 하나님은 어떤 단어에서 하나님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죠? 히브리어로 하나님 뭐죠? 엘로힘이죠, 엘로힘. 엘로힘. 엘로힘. 엘로힘이죠. 자, 우리가 또그 사람들은 여, 여호와를 부르기 두려워서 주라고 불렀 아도나이라고 불렀다. 아도나이. 아도나이. 그 엘로힘이며 그 아도나이 그 주님을 우리가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죠 결국은? 예배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리 엘로힘이라는 또 여호와로 불리는 또 아도나이로 불리는 하나님이에요. 예배의 주인이거든요. 자, 그래서 예배는 그럼 뭐냐면 우리가 그분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우리의 구속주 되신 것을 인정하며 그러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뭐죠?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은 기쁨이 넘치지 않겠어요? 그쵸? 그런 분께 그분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물에 빠졌다가 어떤 사람한테 구원을 받아서 그러면 고맙다고 막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죠. 안 그러세요? 근데 하물며 사람한테도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 를 가야 되는데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런 분한테는 마땅히 이런 영광과 찬성을 돌려야 하지 않을까요? 맞죠? 근데 그게 세상이 흉흉해지고, 자, 한다 할지라도 마땅히 우리의 본분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자, 이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좀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예배에 대해서 좀 알아갈게요. 자, 신명기 6장 4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에라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니라. 자, 자, 우리 예배의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생각을 바꿔야 돼. 이미 들었을지 모른데 오늘 완전히 여러분 우리 생각을 좀 바꿉시다. 자, 뭐라고요? 예배의 대상이 누구야?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죠. 하나님. 네? 엘로힘. 엘로힘 그 하나님이죠. 예? 예배자는 누구예요? 성도. 구속감을 입은 백성이에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자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 보시면 저도 아무것도 모를 때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가서 그게 맞아요? 틀려요? 어떻게 보면? 그건 사실상 아닌 것 같아요. 따로 따로 어떤 교육을 받고 모임을 갖고 하다가 정말 제가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되고 하면 그때부터 예배를 참석해서 드리는 게,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예배자는 뭐냐면 예배자는 구속함을 입은 백성이에요. 사실은 제가 어떤 차별을 하자는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냥 위로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단순한 위로받고 상처, 치여 그런 게 아니에요. 그의 목적이 아니에요. 예배의 목적이 뭐예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행위란 말이죠. 창조주 되시며 구속주 되시 하나님께 영원한 찬송 돌리는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사실 예배자는 구속함을 입은 백성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어떻게 보면 휘황찬란한 교회에 있든 아니면 아주 판자촌에 있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주제 사람이 모이는 뭐 것에 주께서 함께 하시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게 뭐예요? 두세 사회이 모인, 모인다라는 게? 음.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게그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게 예배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이 다 아는 거예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하자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며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며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죠. 예배가 은혜로 왔다. <웃음> 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죠. 그걸 판단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실때 여러분이 찬송을 하시든 기도를 하시든 예배의 어떤 순서가 있으면 정말 하나님 바라보며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거 있어요. 지금 이제 보면은 그 예배가 완전히 콘서트가 되는 경우도 있죠. 어떤 분위기 또는 사교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모태신앙자 같은 경우는 하나 문화가나 되버렸어요 문화가. 또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물질적 축복이나 뭐 체험. 또 어떤 분들은 그 육체적 및 정신적 불안 해소를 그러니까 목적으로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게 목적이 돼버리는 그런 예배들이 있어요. 자 그럼 그러죠. 현대그 인기 없는 제가 발언을 하나 드릴게요. 현대인들이 참그 안식처가 필요하죠. 지치고 피곤했는데 해 교회에 위로받으러 갔더니 회귀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럼 뭐 성도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죠. 그런데 목회자는 그렇게 말씀을 해야 돼요. 왜? 교회는 단순히 위로받고 자기 만족하고 그런 데가 아니라니까 이이 예배는요? 예배 주, 예배의 주체가 누구예요? 예배를 받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그 인간의 뭐 치료받고 이런 건 부수적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는 섬긴데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이 완전히 마인드를 좀 체인지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 시간에 완전히 좀 마인드를 체인지합시다, 우리 성도들은. 자 신약 시대에 한번 예배를 한번 우리가 좀 잠시 살펴볼게요. 오늘은 이제 개회 시간이니까 그렇게 깊게는 들어가지 않는데 한 보면은 우리 여기서 한번 힌트를 한번 얻어봅시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배가 어떻게 구성이 됐을까? 우리가 힌트를 한번 얻어볼게요. 자,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전염병이 돌든 어쩌든 간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쵸? 초대교회 성도들 이렇,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 누가복음 24장 51절 5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 그들을 대고 하시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질 성전에하나님을 찬송하져라. 아, 이분들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네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을 모이기를 힘썼네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사도행전 22장, 오 이건 2장이죠. 예. 11절로 12절에 보면 아, 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의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손과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자 베드로가 옥에 갇혔죠. 근데이 사람들이 아마도 마리아의 집에 마가니까 마리아니까 누구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니까 마리아가 우리가 아는 누구죠? 바나바의 바나바의 이제 누나든이 동생인지 하겠죠. 그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모였죠. 모여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또 기도했을 거예요. 그쵸? 그렇죠? 같이 모여서 기도했네요. 자그 다음에 자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세자 여기는 오, 예루살렘은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에 이제 하루에 몇 번씩 공적인 기도 시간이 있었는데, 제 9시니까 오후 3시쯤 됐겠네요. 그때 이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뭔가 기도를 하러 갔네요. 자,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6절로 7절 여러분이 좀 읽어주세요.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리뽀에서 떠나 다세 만에 드로와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그들에게 강론할 수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네자 보면 <웃음> 여기 한 예인데요 아마 우리가 아는 그 주일에 이 사람들이 성찬을 같이 했고 바울이 이제 떠나고자 하니까 그때 사실은 강론을 밤중까지 했죠. 전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나중에 말씀을 밤중까지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했으면 좋겠는데 아, 그렇겠네요. 이분들이 바울은 어떻게 보면 순회사역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 주일에 성찬을 하고 또 순회사역자가 밤축까지 강론을 했네요. 자,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2절을 보면,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관한 내가 갈라데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자, 그러면 이 11조에 우리가 아는 그 헌금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네요. 자, 계시록 1장 10절을 여러분이 좀 읽어주세요. 시작! 주의, 주의 날에,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네. 내 뒤에서 네. 나는 나팔 소리 같은 네. 큰 음성을 네. 들으니 <웃음> 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힌트를 한번 좀 찾아보면 자 보면 은이 사람들은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어요. 교회는 사실 모여야 돼요. 모이기를 힘써야 되죠. 자모 모이기를 못하게 하는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을 수 있죠. 근데 거기에 구라하면 안된다라는 거죠. 교회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물론 방역도 철저히 하시면서 모이기 힘쓰셔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절함만 움직이고 성찬을 좀 드렸네요. 모여서 성찬을 드렸고 다음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을 했네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썼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걸로 봐서 말씀과 설교가 있었고 서로 교제하며 교제와 챙겨가 있었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유념할 게 이것은 어떤 게 전제가 돼야 되죠? 성도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가 있어야 돼요.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모여서 모여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것들을 교제를 해야지 세상 것들을 막 심청하라 그런게 교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제가 코이노니한데이 교제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 상태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교제를 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요즘에는 이 교제가 변질이 많이 돼버렸죠 변질이 많이 됐는데 원래 사실 교제는 성령의 교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성도를 위한 연보 헌금이 언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구속요소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성도들은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에요. 절대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에요. 예배 참여자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주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정말 그러니까, 그, 예배 시간에 여러분, 그래서 요즘엔 그렇죠. 너무 피곤해서 예배 시간에 좀 자고, 좀 자고, 깼더니 이제 목사님 설교가 거의 끝나갈 즈음 깨고, 이건 좀 문제가 많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예배라는 것자체를 우리가 오늘 좀 새롭게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예배는 공예배가 주일에 있죠 근데 예배는 언제 드려야 돼요? 매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 예배는 매일 드려야 돼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교제는 매일 하고 싶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를 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 달콤한 것들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기기가 너무나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세요 아멘 예수님을 만나세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세요 그래야 우리가 참다운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의 주체는 예수님이시고 그분은 찬송과 경배밖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까지 예배에 방관자로 있었다면 이제,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석하여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그 다음에 이제 구약시대에 보면 우리가 그 자구약 다섯 가지 제사가 있었죠 뭐뭐가 있었죠 번제, 번제, 번제 소제 번제, 화목제 시제, 속제제 속건제 눈을 감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시작 번제, 번제 소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자 이런 이런 제사를 예수님이 단번에다 성취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학생이 이제 속제한다면 뭐 소잡거나 그 양잡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이 단번에 치주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어쨌든 중요한게 구약시대에도 우리가 볼수 있었던게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던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이 제사로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해 나갈 수가 있게 된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로 예배의 수동자가 되시면 안 돼요. 예배에 있어서는 능동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예배를 예배 받으시는 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의 요소들을 한번 볼까요? 예배에 어떤 것들이 있죠? 기도, 기도 찬송, 찬송, 설교, 설교 성찬, 성찬, 헌금, 축도, 축도 친교 자잘 아시죠 다들? 모든 걸잘 아는데 한 번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 기도인데 어, 기도가 뭐죠? 우리가 기도를 뭐라고 해요, 여러분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소중한 방편이죠. 그쵸? 자, 그래서 자 지금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을자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기도로서 하나님과 직접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기도로서 하나님과 직접 교제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기도를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에게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 간구가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여러분이 기도를 훈련받으실 때 그러죠. 먼저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다음에 뭐죠? 우리의 죄를 이제 고백하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이 감사와 그다음에 간구가 들어 있어요. 제가 대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좀 보면 이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대표 기도를 하실 때 여러분이 이네 가지 요소가 다 들어가도록 기도문을 작성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훈련이 필요한데 근데 <웃음> 기도는 무엇보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그 깊은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사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보면 그 주기도문을 한번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자, 너는 기도할 때좀 보세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 갚으시리라. 우리가 사실은 기도할 때 우리가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각 개인이 그남 몰래 하나님과 깊은, 깊이 기도하는 게 사실 필요해요. 그래서 하루에, 하루에 여러분이 이런 시간을 아침과 저녁으로, 저녁에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일대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꼭이 시간을 다 가져야, 우리 성도, 거룩하고 성숙한 교회 성도들은 꼭이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뛰어난 설교를 하고, 뛰어난 말을 해도, 이, 하나님과 일대일 기도 시간이 없으면 그 오래 못 간다니까요? 여러분이 비난하는 그 위선자들이 돼버릴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그, 교회의 뭐 대표 주자라는 사람들, 또 세상에서 위정자들 한번 보세요. 참, 이렇게, 발라 보였죠? 바르게 보였죠? 근데, 그들의 한 행태를 보세요. 그들이 과거에 비판하는 사람들보다 더하면 다르지, 덜 하지 않아요. 완전 위선자들이 되버린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과의 그1대일 만남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그,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반드시 이 만남을 가,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는, 우리는 이방인과 같이 중원 부원하지 않아요. 왜? 이미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다. 알, 알고 계신다는 라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 뭐라고 하죠? 먼저 그의 왕국과 그의 나라와 그의, 그의 의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주기도문인데 많이 하면 할수록 천천히 음미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천천히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하여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 아멘 자 그렇죠 누가 가르쳐준 기도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죠 그래서 주기도물로서 하루를 여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이게 또 똑같이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에게 지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하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방언을 하실 수 있는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우리가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공예배 때도 우리가 예배 전에 찬송과 기도를 같이 하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또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되니까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을 훈련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게을리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를 하세요. 그게 이제 계속 쌓여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루에 꼭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하시고 공예배 때도 우리 예배 순서에 기도가 있으니 그때 같이 또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가 너무 중요한 요소에요. 기도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 영적인 호흡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가요 가 호흡을 못하면 사람이 뭐죠 죽어요 죽어 오케이 네. 자 그래서 꼭 <웃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찬송이 너무 중요한데 제가 지금 20년이 넘어 25,6년 전에 이제 교회를 갔을 때 저는 교회에서 찬송을 하는데 이건 제가 어디 콘서트 온줄 알았어요. 뭐지 그 음조음 뭐 그런게 세상 음조 똑같으니까 그래서 저는 참 착각을 했거든요. 이게, 뭐 이게 좀이 여기가 이제 세상 그 음악 쇼가 똑같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많이 그래서 요즘에는 복음성가안 부르고 저는 거의 찬송가만 부르고요. 그것도 악기 연주도 없이 그냥, <웃음> 마지막 때를 대비해서 그냥, 육성으로 부르고 있죠. 자, 근데, 우리가 성경에 어디, 그, 시가서가 있죠. 여러분, 그죠 특히 시편. 우리가 시편을 많이 보면서 주님을 찬송할 수 있거든요. 자, 보면 이제, 찬송은 하나님께 노래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이게 이제 우리 찬송이 마음 중심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이제 이것들을 이제 이런 제이 표현들을 음으로 일단 나타낸 면이 있죠 자 보면 이 근거가 있어요 우리 찬송을 드려야 된다는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5장 19절로 20절을 여러분이 좀 읽어주세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의마음로래하며찬송하 자 그렇죠 우리가 찬송은 나머지 말씀도 그렇지만 여러분 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걸로 하셔야 돼요 찬송을 해야 돼요 찬송이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걸 아시죠? 오늘 우리 찬송했죠? 예배 전에? 믿는 사람들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했잖아요. 뭐예요 여러분? 찬성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겠다고 그 고난의 길을 걷겠다고 여러분 다 다짐했잖아. 여러분 이제 끝났어요. 이제. 여러분의 삶은 이제 <웃음> 예수님의 자다 신앙적으로 아비가 되셔야 되고요. 아비가 되기 위해서는 꼭 고난을 통과하셔야 돼요. 자,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세상과 배치가 되는데 고난을 안 받게,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이제 정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많은 협박과 핍박을 받고 있는데 저는 감사합니다. 그 고난을 통과해서 많은 부분들이 아비 레벨의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정말 찬송은 기도와 찬송, 강력한 무기예요. 우리가 사탄을 물러가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을 하면 걔들 다 떨어져 나가요. 특별히 예배 시간에는 이 찬송이 꼭 필요해요, 여러분. 주를 높이는 찬송이 필요해요. 창조주 되신 분을 높이는데 그놈들이 어떻게 붙어있어요? 못 붙어있죠. 다 떠나가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전제가 뭐라고요? 찬송의 전제가 저는 감사해야 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 감사할 게 한두 가지예요. 생명이 붙어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무엇보다 뭘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구원 주셨잖아, 구원. 우리가 이제 영원한 지옥에 안 가고, 영원한 천국에 갈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 그쵸, 학생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찬송하세요. 방언 찬송 좋아요. 찬송을 막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자, 한 가지. 찬송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여러분, 그것, 이걸 하나 좀 제가 부탁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우리 공동체에서는 절대 인간이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직 예수님만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 인간적으로 드러난 분이다 빨리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돼요. 회개하고 빨리 내려와야 돼요. 높아진 만큼 천국에서는 상금이 없어요. 상금이 없으니까 우리 공동체는 누구만 찬송과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만 찬송과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다음이 설교인데, 설교는, 진정한 설교가 필요하죠. 우리 성경봉도 교육 설교인데, 그 굉장히 특히, 어, 프로테스탄트 예배 설교 굉장히 강조되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말씀 감히 드립니다. 저도 굉장히 부족합니다만은, 설교자는, 정말 성경이 능통해야 돼요. 자, 여러분이 이제 초보일 때는 설교문을 이렇게 작성 훈련을 하죠. 필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러나 나중에 나중에 여러분이 자그 예를 들어 여기에 대해서 설교를 하셔 하면 하면은 성경이 딱 여러분의 그 머리에 떠올르셔야 돼요. 구절들이 전부다. 그걸 가지고 주의 능력으로 설교를 하실 수 있는 데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소리가 전혀 없네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자는 기본적으로 성경의 박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굉장히 유명한 신학계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경을 많이 아냐, 그렇지 않아요. 국내에서 어떤 신학대를 나왔다는 유명한 동양 철학자 있는데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 같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어떤 성도님 나오셔서 어떤 것에 대해서 설교해 보셔야 하면 여기서 바로 설교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 전부 다 뭐냐면 지금 하는 게 마지막 때 성도들을 깨우려고 아주 여러 가지 주제로 우리 성도들을 인터넷 성도들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트레이닝 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지런히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모두 다 위대한 설교가가 돼야 되고요. 앞으로의 우리 거룩하고 성숙한 교회 설교들은 모두 성령 감화된 자에 의해서 설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 우리는 어떤, 자, 근데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설교 단상에서 자기 철학, 자기 신학 자랑하는 것. 굉장히 위험해요. 자, 설교에서는 무엇만 전해야 돼요? 성경만 전해야 돼요. 자, 그러면, 성경만 잘해야 돼. 성경에 그럼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전부 다 성경에 아주 능통하신 분들이 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소리가 없어 자, 그래서, 자, 특별히 말씀드리자면, 또 우리 설교자들에게는 뭐가 요구해 돼요? 엄청난 하나님의 도덕성이 요구해 돼요. 엄청난 하나님의 거룩하고 성숙한 삶이 요구되는 거예요. 자 뭐죠? 설교자가 회중에게 말씀을 진리를 선포하죠. 자, 해석하고 이 진리를 회중의 삶에 적용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설교자는 그에 따르는 그와 동일한 삶이 수반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위선자로 빠지기 너무 쉽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설교자들에게는 설교에 동반된 그런 거룩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들은 설교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 우리 모든 성도들도 자기 회사나 어디에 가서 이 설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설교 내용이 합당한 그런 삶이 백업이 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금 우리 정치인들을 꼴납니다. 얼마나 칭송을 과거에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는 걸 보니 자기 반대자들, 그 사람이 그렇게 비판했던 사람들은 일도 아닌 거예요. 악취가 너무 나가지고 언급하기가 싫을 정도의 정도가 되는 거죠. 누구나 말하고 싶고, 누구나 설교하고 싶죠. 그러나 설교는 그 하나님을 담아야 되고, 그 설교자는 필히 그 거룩한 삶이 백업이 되줘야 아, 그분의 사역이 계속 계속되어져 나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설교라는 걸 목사님 설교를 할때 특별히 목회자들 설교를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만큼 그 목회자가 어, 수준이 있는 그런 설교를 할 거예요. 수준이 있는 설교는 세상의 수준이 아니라 성경의 성경의 내용에 충실한 그런 설교를 한다는 라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정말 여러분의 설교는 파워가 있어야 돼요. 주님의 파워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전할 때 악령들이 떠나가고 성령이 임해서 정말 주의 역사가 벌어지는 그런 설교가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정말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위대한 주의 설교가 될지어다. 자 예배에는 굉장히 설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성찬인데요. 성찬은 자 영적인 충폭인데, 자, 여러분 보면 자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을 보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뭐죠? 그리스도의 피죠. 피에 참여함이 아니면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참여함이 아니냐. 여기 그리스도의 피는 어떤 역할을 하죠? 학생들 대답해 보세요. 죄사함. 죄사함. 자 떡은 뭐예요? 만나. 영생. 구원이죠. 구원. 자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 항상 주여 예수님의 피로 당신의 피로 우리를 우리를 뭐죠? 죄를 사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말면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짐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겁니까 가능하면 성찬을 매주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성찬을 매주 하는 것도 좋은데 정말 저는 이제 가정에서도 가정에서 꼭 저는 아침이나 저녁은 가장이 기도를 하면서 이 성찬식과 같은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포도 음료는 아니지만 국이 있죠 이걸 보면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을 하고 다음에 우리 밥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죄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을 정말 여러분이 꼭 가장 되신 아버지들께서 아침이나 저녁에 꼭 하루에 한 번에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그 성찬을 가지고 우리는 그 결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죄사함주지구원주에서 우리는 뭐해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면서 당신, 예수 그리스도 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면서 어떤 환란과 핍박이 와도 절대로 당신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당신을 믿는 걸 포기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겠습니다.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 7절로 여러분이 좀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예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식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웃음> 기념하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혀니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너희가 이 떡을, 떡을 먹으면이 잔을,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주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주의 떡이나 잔을 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주의 짓는 것이라 아멘 자 뭐냐면 먹으면 잔을 마,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주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죠? 내부적으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다는 라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믿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만 가르치지 마시고 여기에 더하여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하셨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죄짓기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순간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 정말 이 고난을 고난이 오더라도 절대로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믿어야 된다. 이런 것들도 같이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마지막 때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그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이것도 같이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우리 어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어딜 가서 부흥회를 하든 복음을 전하든 일주간 한다 그러면 일주 동안에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창조하심과 오심 다시 오심 부활 심판까지 전부 다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우리 어그 지난 금요일에 갈렙 목사님이 전하신 그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 야손 제이슨이죠 제이슨과 같이 삼주 교육 받아도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어떤 고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그 믿는 자들을 여러분이 만들어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아멘. 헌금이 헌금 문체만 나오면 우리가 굉장히 예민한데 사실은 이것도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되거든요. 인색함으로 드리면 주님도 안 받으세요. 자, 금액에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정선된 마음으로 즐겁게 감사하는 마음으로자원하해 드려야 돼요. 지금 그래서 헌금은 사실상 보금사역과 교회 내에 가난한 자들을 돕는 데 사용돼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그 이슬람 이슬람 사회를 가면 뭐엄마공동체나 가면 그러죠. 부자들이 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해가지고 사회주의가 발붙일 그런 그런 여지가 없어요. 아마 초대교회도 그랬을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현대교회는 공산주의는 이게 너무 쉽게 들어와 버렸어요. 빈부격차를 이용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철학교의 신앙을 회복한다면 걔들 못 들어와요. 공산주의 절대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헌금은 어디 어디에 쓰이죠? 보금사역과 뭐죠? 음. 교회 내에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어떤 가난한 사람이 와도 그 사람들을 보호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웃음> 자, 그래서, 우리 헌금 사용자들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게 넌센스란 거죠. 교회 의 건물 크게 짓고, 교회에 홍보하고, 이건 엄청난 넌센스예요. 여기에 헌금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데와, 교회 내에 가난한 자들 또 구제하는 데 사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보면, 그 권인도에서 8장 1 4절을 보면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 보충함 후에 그들이 넉넉한 것을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랴 그러니까 균등하게 되는 거예요 자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는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죠? 이렇게 이 역할을 해요 헌금이 자 그래서 여러분이 헌금은 감사의 예물이고 정말 헌금의 사용처는 성경에서 사도행전에 보면 명약 관하게 나타나 있고 그럼 이것대로 이렇게 되도록 우리는 헌금을 사용하면 되는 거죠 헌금은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드려야 되는 거예요 헌금 교육 제대로 받으셔야 되고 헌금은 감사의 예물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죠 11조도 마찬가지죠 이 11조는 뭐죠? 모든 재물이 자기 수입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기념해서 거기에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10분의 1을 드려도 돼요 10분의 3을 드려도 되고 관계없어요 그러나 흥금은 인색함으로 하지 아니하고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한 가지 말씀드린 게 음란하고 부정한 것으로 받치는 흥금은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흥금들은 받지 마세요. 정직하고 땀 흘려 일한 그런 흥금을 성도의 흥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웃음> 자 여기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13절을 우리 한 절씩 어, 흥금에 대한 말씀이니까 자, 흥금에 대한 말씀은 전하기도 어렵고 그런 전화기가 많지 않으니까 이번 기회에 좀 제대로 안다는 마음을 가지고 한이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하나님은 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는 걸 흩터가다하는 자들에게 주었으이 그의 것처럼 있는 일과 같은 일으로 가는 것심는 자에게 어,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의 심는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 너희가, 그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영보를 하고 그들이 이를 말하여 주시길 감사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며 넘쳤느니라 그리스의 도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원 영보로 말 하나님께 영보을돌리고 아멘 자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마지막인데요 축도가 있죠. 베네딕션이라고 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웃음> 자, 자 그래서 축도인데 이것은 아무나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단에서는 목회자만이 할수 있어요. 목사님만이 그래서 하나, 하나님이 지정하신 사람 곧 하나님의 기름붐 받는 종이 하나님의 복들을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동시에 권위있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걸 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성도들에게 영혼들을 함께할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유다서와 히브리서 말씀을 이제 자 이렇게 축도와 좀 연관된 말씀들을 좀 되어 있는데 아마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제 블레싱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강구해드리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이건 이제 하나님의 권위를 목회자들에게 목회자를 위임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축도로 여러분이 보험을 받고 예배를 마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다서 1장 24절, 25절을 한번 여러분 이 읽어보죠. 시작. 능히 <농이> 너희를 보호하소서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는 기쁨을 섬게 하시리니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험과 권력으 영광을 영광으 영원토록 있으 이것도 좋은 축도가 될것 같아요 자 히브리서 13장 20절로 21절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양들의 목자이신 y o u n g 영원한 o u n g e r younger, y o u n g e 는 younger, younger, younger, younger, y o u n g e 그 younger, younger, younger, younger, younger, younger, younger, younger, younger, younger, y o u n 거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의 요소를 봤는데 자 기도부터 찬송, 설교, 헌금, 뭐 축도 모든 게다 뭐예요? 뭐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거예요. 또 예배 자체가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예 의식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 우리가 누리는 거 아니야. 예배는 드려야 돼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예배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쵸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배는 어쨌든 하나님께 영광을 들리는 거예요. 예배의 여섯 가지 구성요소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 을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 하나님 예배 드려야 되는지 이제 아셨어요? 이제 줄기만 오늘 제가 말씀드렸고, 아마 저는 좀 신학적으로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접근해서 말씀드릴 거고, 다른 목사님들은 더 깊이 아마 예배에 대해서 설교를 하실 겁니다, 여러분. 아, 그래서 지금 예배가 너무나, 어, 예배가 뭔지 우리가 이 정의부터 다시 검토해야 될 상황이 됐죠. 너무나 지금 자기만적적인 예배가 많,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시간에 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이제 그 지금 예배를 잘못 알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자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과 이제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텐데 그 준비가 안돼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 거기에 못 간다니까. 못 버텨, 못 버텨. 그 영광의 빛에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말씀드리지만 성령을 받아야 되죠. 자, 성령을 받고 거듭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삶에서 주님을 예배해야 돼 그래야 이게 습관이 돼서 천국에서도 그러지 갑자기 안그러다가 천국에서 그럴 수 있을까 요 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학생들은 정말 성령 충만함 받아서 날마다 주님께 예배 드리는 훈련을 하셔야 돼자 특별히 우리 신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 기도 제목위 이외에 우리가 자기 만족적인 예배를 드렸던 부분이 있다면 이시간다 회개하고 앞으로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릴 때 정말로 어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러한 예배를 매일 드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대한민국 교회에 참다운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환란과 핍박 두려워하지 않고 모이는데 힘쓰도록 우리가 주여 세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우리 방은과 모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